인터뷰 약속 시간보다 15분 전에 도착했음에도 그의 커피잔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약속 시간에 차고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을 햇살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며 모든 걸 체념한 듯한 말투로 자신의 참담한 처지를 풀어나갔다.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던 6급 연구직 공무원 심규호 씨는 주식 투자로 재산은 물론 직장과 가정을 잃고 신용불량자의 낙인까지 찍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깊은 한숨으로 인터뷰는 시작됐다. 저 같은 사람도 신문 인터뷰 대상이 되나요? 심씨는 실패 사례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하지만 주식 투자로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 말라고 전라말했다. 그는 2009년부터 아이 학원비라도 벌 생각에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50주로 시작한 주식 생초보 심씨는 곧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는 증권방송 시청과 증권정보사이트 서핑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심씨는 2009년봄 인터넷 주식카페에서 우어빠라는 주식고수를 알게 됐다. 그는 우어빠가 알려준 코스닥 관리종목 W사로 처음 한달 동안 120%의 수익을 올렸다며 주식을 매도하고 계좌에 찍힌 돈을 보고 흥분했다고 전했다. 이후 3개월 동안 코스닥 비사, 기사, 비사 등으로 월평균 50%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오오 아빠의 정보나 분석은 탁월한 오해 주식의 신 같았죠. 점점 그의 말을 맹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오 아빠는 전직 증권맨으로 지금은 강남의 한 부티크 소규모 사설 투자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며 강남 큰손들 돈을 관리하다 보니 고급 정보가 많았다고 전했다. 500만원으로 시작한 심씨의 주식 투자자금은 그 사이 4천만원을 훌쩍 넘겼다. 투자자금과 함께 욕심도 늘었다. 목표는 아파트 잔금으로 바뀌었고 부모와 처가 식구, 친구들과도 주식 정보를 공유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모아 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주식에 몰아넣었다. 인터뷰 내내 이어지던 그의 한숨 소리였지만 이 순간 주위의 시선을 모을 정도로 깊은 한숨 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딱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때부터 급락하는 주가 그래프처럼 그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호 아빠에게 추천받은 제2사 주식은 30%가량 오른 뒤 급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우호 아빠는 개미를 떨궈내기 위해 잠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외자원 개발이 공시로 나오면 주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라고 심시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결국 매수가보다 25%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매도했다. 부모는 물론 처가 식구와 친구들에게서 원망을 들어야 했다. 그때부터 직장일은 지전이 됐어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그때 그만두었으면 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후 뒤사 시사의 주식을 거치면서 손실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한 방만 터지면 그까지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도 너무 불안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집담보대출과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 아빠가 관리 종목이던 A사 주식을 심씨에게 권했다. 비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비사가 인수합형 M&A를 통해 우회 상장하면 황제주로 돌변할 것이라는 달콤한 얘기와 함께 그러나 대박의 기대는 큰 충격으로 돌아왔다. 심씨는 A사 전 대표가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 등의 악재가 쏟아져 나왔다며 주식을 팔려고 해도 팔수 없는 수렁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A사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받게 됐고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한 심씨는 원금의 5%도 안 되는 돈만을 건졌다. 심 씨는 돈을 빌려준 직원과 말다툼하다가 회사에서 주식 투자 사실을 알게 됐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들은 본가와 처가 댁에 보내놓고 아내와 법정 이혼 후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직장을 잃은 후 자포자기하며 죽을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다시 힘을 내고 있다면서 주식 투자를 몰랐던 그때가 그립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사랑하는 아오에게 우선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네. 내 나이 쉬네. 막 들어서고 있네. 자네는 이제 40초 입이니.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뭔가 교훈을 주고 싶지만 주식은 자네가 먼저 했으니 내가 뭐라고 하기도 힘드네.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 주식 전업을 시작하는 자네에게 내가 사는 곳 금방에 오기를 권했고 생명부지 낯선 이곳에 자네는 왔으며 주식을 시작했지. 사실 우리는 주식을 한지가 꽤 되었네. 작지만 내 사업을 키우며 나는 주식에 관해 조금 한 걸음 벗어나 조금은 낯선 방식으로 자연의 현상과 더불어 고찰하였고 자네는 여전히 현존하는 기법에 연연하는 듯 했지. 나는 내 업을 하면서 그리고 다행히도 이 불경기에 매년 상당히 매력적인 성장을 하여 이제는 조금 안심하면서 주식에 관해 이제 전업적 마인드로 돌입하려고 마음먹고 막 시작을 했지. 물론 그 전에는 주식을 하기는 했지만 부업적 마인드로 접근을 했지. 자네도 알지 않는가? 이제 내일을 조금 도우니 말야.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는 것은 사치이고 주식 홈트를 1시간 이상 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말했던 것을 나는 월봉으로부터 시작해서 붕봉 따위는 무시를 하고 재무제표의 상승에 집중을 하겠노라고 했고 자네는 여전히 분봉에 집착을 하더군 몇 개월 전 자네를 나무라던 내 말에 자신 있어 하던 자네에게 연수익률을 비교해보자고 했던 말 기억나는가 내 보기엔 자네는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나는 이미 수익률 세자리를 넘은 지 오래네 남은 기간 동안 과연 파생도 아닌 현물에서 격차가 벌어질까 좁혀질까 나는 분봉 따위는 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 말게. 결과는 이미 나오지 않았는가. 실전 매매에서 믿을 것은 장기적인 추세 혹은 전망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결코 단기로 뭔가를 해본다는 것은. 이런 말에 자네는 이렇게 답을 했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내 답은 여전히 같네. 로또는 매주 당첨자가 나온다고. 그한 사람을 위해 수십, 수백만 명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주식 기법은 딴것 없더군. 파동이론 엘리어트가 아니라, 그냥 그림빌의 법칙. 캔들 또한 흐름의 하나이니, 형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확률을 높이는 것은, 높이와 시간에서 높이를 높게 시간을 짧게 하는 인간이, 흔히 빠지는 우매함을 피하면 되는 것. 시간을 재어보지 않는 일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터인데, 현란함은 사람의 눈을 속이고 등을 치기 위한 이사려고 뿐이라는 것.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한 자연의 법칙을 버리고, 그냥 독버섯 같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허영심이지. 봄, 여름, 겨울, 가을, 단순한에 너무나.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현란함을 뛰어넘는 묵직한 변화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요. 주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네. 아우, 주식의 전업을 하면 주식에 관해 미련 따위는 버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네. 그래야 몰입을 할수 있고 어깨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그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일은 험한하고 유치하게 느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내할 그것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행복감이라고 생각하네.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과 만나고 바투고 그 남는 시간에 주식을 생각하고 투자의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떤가. 그러다 보면 어느 때그 규모가 크지면 그래서 일가를 이룬다면 비로소 그때 누군가 묻는다면 절업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저녁밥 한그릇을 먹고 지불한 금액과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면 그 시간에 주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네는 이미 지옥에 들어와 있다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수년 전 내가 자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보시게 주식 투자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돈을 벌어 행복한 게아니라 주식을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해져야 할때 지금 나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네 혹 자네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생각을 다시금 정립을 해보기를 권한해 진정 자네를 위하는 것은 술주름 끝에 잘될 거야 대박나세요 하는 영혼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재정립해보라는 충고라고 나는 생각하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